보셨습니다 이게 물건 빼놨다잉 이 바닥을 재패한지 어느덧 7년 밀리온의 4층의 검은수염 동대문의 황제 그게 바로 나 쿨제이다 오늘도 쿨하게 여름 매출 탑 찍고 회장 치자. 어, 기회는 새와 같은가? 날아가기 전에 꽉 잡으라 했던가? 나한 마리의 야수 쿨제이한번 잡은 상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와, 재영님, 재영님, 어. 이게 신상인데 그렇게 좋다네요. 찌기죠? 아, 어쩌고? 어? 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안 발라도 된다라는 거. 나 더워 죽겠으니까 당장 사라져. 사라져.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보세요. 뭐라? 잡았다, 여노. 뭐라? 나를 보다. 아, 뭐 보러 왔어 앞쪽. 옷 사러 왔어. 옷 사러 왔어? 하하하. 아, 그런 잘 왔네. 너 요거 썸머 비단인 거 알지? 딱, 딱. 끝났다 이거 완전 니거다말 안해도 돼 이거는 야 민수야 왜 이렇게 올 여름은 덥냐 아? 어? 야 여기 아이템이 핫해가지고 여기 공기까지 그냥 뜨겁나 보다 그치 지장마말 어? 어. 말고 요거 열아홉 응. 개딱 응. 요것만 주면 완벽히 어. 딩걸로 어. 네가 가져가서 어! 민수야! 어! 민수야! 뭐지? 민수야! 공기가 달라졌 에이 딩기 가야지 b i 야 i a 야 i z 야 a b 야 조금만 정신 음, z 음, 일어나, 음, 일어나. n t 야제가 o m m y Tommy, t 비가나타 Tommy, t o 어 m y 어 o m m y t o 어 m y Tommy, Tommy, t o m 어 y 어 o m m 어 t o 어 m y Tommy, t 어 m m y t 어어 야 이거 신발 이거 신어봐봐 어, 이거 왜안 일어나 일어나면 내가 3% 디시해줄게 아아 어? 내가 택시비 빼준다고 일어나라고아 어. 이래도 어. 소용없는 건가 어. 어. 나도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동대문의 별이 지는 건가 어, 어, 어, 어, 어, 검은수염 퀄제이 아, 동대문에 잡았다 아이 시원한 느낌은 뭐냐 와 이거 제대로 쿨하다 7.8도가 내려갔네 이거 찐 여름 쿨템인데 아, 잡아봐. 가겟다. 아! 아! 가 달아오른 피부를 싹 잠재워주는 크림의 능력이 아 재란에 쏙! 프리메라 워터리 수딩 체크를 프리메라 빨리 살아!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이거 힐링 제대로 나왔다.